액 이리와 이리와 왜 아가야 아가야 이리와요 이리와 이리 괜찮아 이리와 왜왜 이리와 픽시야. 요즘 이한랑두가야 나는 성충 키트, 뭐 신명는사람 이런거 하시거나 또제 접종 이거밖에 없었어고귀사실 없는데 귀가 혹시 좀안좋다 생각하세요? 어, 네, 여름 계속 지금 정말 시 아, 아 그쵸? 뭐 습하고 예, 계절도 탑니다, 실제로요 네. 뭐. <웃음> 네, 네, 잠깐만 강좀좋으 귀를 일단 봐야지, 뭐 말씀 드릴 수어요 어, 그럼 봐으씨 괜찮아 어? 그리고, 아무리 귀가 또안 좋아도요, 물론 이제 귀 상태는 좀안 좋을 수 있지만,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솔직 계세요. 그러면, 그럼 일단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빨갛고 말고 문제아니 오, 더럽지는 않네요. 많이 닦고 싶어서 하는데, 어떤 분은이 청소도 안 된다. 그럼 더럽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부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좀조심하되는 게, 귀털이 많고, 귀가 덮인 애들은요, 다시 관리를 좀 잘못하시면 좀 큰일 나거든요 어 근데 뭐 음? 어이, 어이.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반대쪽 다 볼게요 네. 귀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 시야를 방해할 ]겠어요. 정도로 <웃음> 맞아요. 이게 근데 뭐지? 얘가 아직은 솔직히 3살 초반이니까 어린 편에 속해서 그런지 귀병안쪽는데 6년 기를 보상하지는 못하잖아요 1, 2년 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여기가 이거 안에는 지금 색깔이 괜찮은데 지금 하도 털이 맞았는데 이기 연고도 좀아야 되는데 좀 뽑아가지고 좀 뽑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빨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연고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때까지. 지금 그냥 귀만 봤으니 귀때문에 네, 오셔서 네. 말씀 드린건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웃음> 좋은 소식이지만 뭐 걱정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피부는 그리고 뭐 그냥 할때 그냥 못하셔도 돼요. 그냥 뭐 뭐라 하냐면백성으뭐 하다 멈추겠지네다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귀는 나쁘지 않아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지만. 네. 그 집이야? 이 집하자 <웃음> <웃음> 이백수 비 <목소리> 앞치마 아. 너무 귀엽다. 전가게에도 <목소리> <목소리>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서 달아그 호텔이 완전 전는레이스잘잡 올라가 텐데. 로요다 나가기 하면 되는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심을 처음에 아마, 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 결과, 은사게 맞다고 생각했백 너무 아깝네. 이걸는이 해를 고에침대유에게서동동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이지 마라, 이지 마라, 이지 마라. 이 다가 내 팔만 원만 진짜 싸울거알겠 나? 오늘 둘이 싸우 는거볼수있 겠다. 진짜 나나냄새 내면 응. 2주 됐거든 목욕한지 뭐, 씻을 때가 됐대 <웃음> 다 씻었을 때랑 그런 차이가 안맞나요? 장난이 너무 심한, 심한 거아니요아 페드 하나 있는데 깔아줄 까이거어 아니 2시가 남았잖아 백수야 삐삐 어디있어 삐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아, ah. 오. Oh.